백혜는 아침, 낮, 밤, 새벽 중에? 새벽! 정답 근데 저는 밤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밤이 딱 되잖아요? 아 새벽이 되잖아요 근데 새벽을 원래 좋아했었는데 새벽이 되면 아침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너무 싫어 밤 9시, 10시 딱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지 알죠? 어? 내 아침까지 그래서한 7시간, 8시간 정도 나왔는데 <웃음> 아직 더놀수 있잖아 그리고 뭔가딱 했을 때시계 봤는데 9시야 어? 뭐야? 나 이만큼 놀았는데 9시밖에 안 됐어? 근데 시계를 봤는데 새벽 3시야 <웃음> <웃음> 이거 집에 가야 되는 건가? 내일좀 네, 피곤하려나? 갑자기 이런 생각만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밤을 제일 좋아합니다 <웃음> 자 마지막에 미치게 는것 같아요